일본인들로부터 유사 역사학이 탄생하다. 1909년 남만주 철도주식회사는 도쿄대학교의 도리 류조에게 고구려 고적 조사 사업을 의뢰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중증 확증 편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주워들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던 도리 류조는 대동강변에서 주운 한식기 화를 근거로 이 일대가 낭랑군의 일대였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당연히 세간의 평가에 돌 플러스 아이 취급을 당할 뿐이었다. 그러자 여기서 다시 일본인의 필살기가 나온다. A를 B로, B를 A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도리의 리우은는 조선총독부에 이렇게 건의했다. 고구려 고적조사 사업이라는 명칭을 한 낙랑시대 의 고적조사 사업으로 개칭할 것을 건의드리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부터 고구려 유적들이 한의 낙랑군 유적으로 요즘 말로 뇌피셜 재창조되기 시작했다. 조선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원래의 역사를 뇌피셜로 왜곡하는 일제의 유사 역사학이 창조되는 순간이었다. 한국 역사를 탐닉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고함에 충격받은 그들은 반드시 한국 고대사를 원래 식민지였던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현재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가 정당화되고 조선인들을 기죽게 하여 저항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영상의 풀버전은 본 채널에서 볼수 있다.